아이들, 안녕. 안녕! 새롭게 시작하는 고닥고, 하장판시즌3점구로시작하는 가수 온가우 개구멍, 민정입니다. 이거, 이거, 이 기운 거안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뭔이뭔 이거, 이 뭔데 거 이거, 트 힌트 힌트 힌트 거 이거, 이거, 가치 기라려면데 맞아! 치킨! 저 치킨 완전 좋아. 나 완전 치킨 매니아잖아나 진짜 다맞출수 있어. 맥주도 나어 3개 맥주 나왔으면 좋겠다. 치킨 같은 소리 음. 하고 있네. 우리가 지금 소개할 에피소드는 치킨이 아니고 음. 제가 로봇레트 로봇? 음. 또그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어, 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뭐? 예, 마징가제트! 어, 맞아 맞아 맞아. 개권문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안가? 오 맞아 맞아 건담도 있었어 로봇 애니메이션은 이 세대를 관통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을 있잖아 셀수 없을 만큼 많은 다양한 컨셉들의 로봇이 만들어진 만큼 또 자기만의 마음속에 나의 로봇의 최고는 이 로봇이야 라는게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답도 랭킹 최강의 로봇 각 10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10위는 진 게타 로봇 세계 최고의 날의 진 게타. 진 게타 로봇 세계 최후의 날은 1998년 발매된 게타 로봇 시리즈의 첫 번째 o v a 입니다 작중 진 게타는 단독으로 인베이더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체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게타빔 한 번에 수백만의 인베이더를 일소 9위는 진마진가 제로 대 암흑대장군의 마진가 제로! 마징가 제로의 진정한 힘은 인과율을 조작한다는 점 미래를 예지하고 원하는 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기에 이론상 마징가의 세계관에선 그 어떤 존재도 마징가 제로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명왕계 제오라이머의 하늘의 제오라이머 명왕계 제오라이머의 주인공 로봇 팔계로봇중 최강인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위는 토블 노로라의 검버스터 톱을 노르라는 가이낙스의 명작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작품 중 하나죠. 주인공의 로봇 건버스터는 사실 6화 OVA 분량 중 4회에 겨우 첫 등장하여 단 3화만 활약을 합니다. 6위는 창성의 아쿠에리온의 솔라 아쿠에리온. 간판 기술은 무한껏! 무한히 뻗어나가는 주먹으로 적을 월면에 꽂아버립니다. 5위는 파이브 스타 스토리의 나이트 오브 골드 나이트 오브 골드는 브스타 스토리의 주역 모터헤드입니다. 라키시스가 몇천 년이 지나도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색 모터헤드를 원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투에서 주인공과 함께 살아남는 기체죠. 4위는 코드기어스 반역의 루루슈 R2의 홍련 성천 8극식 홍련 성천 8극식은 코드기어스 반역의 르루슈에 등장하는 붉은색 나이트 메어 프레임입니다. 3위는 턴에이 건담의 턴에이 건담! 흑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흑역사의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턴에이 건담입니다. 기존 건담의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이 작품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TV판 애니메이션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던 터네이 건담이 가진 스펙의 10%도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2위는 천원돌파 그렛나간의 초천원돌파 그렛나간 가이낙스의 영원불멸한 뜨거운 명작. 작중에 등장하는 초천원돌파 그렛나간의 이 크기나 위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유명하니 새로이 언급할 것도 없겠죠. 1위는 전설 거신 이대온의 이대온, 제6 문명인이 남긴 전설 거신 이대온. 솔로성에서 발굴한 세기의 메카인 솔 엠버, 솔 바니아, 솔 콤바가 합체해서 등장하는 거대 로봇입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사지가 분리되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고 각기 아공간 파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체 상태 시 최대. 12,000마리 미사일을 레이저같은 속도로 발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데온소드는 이데온오바의 각각 8개의 슬레스터에서 나오는 에너지빔인데요. 행성을 가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데온이 최강로봇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다른데에 있습니다. 이데온이 파괴된다면 우주의 모든 것이 리셋! 아 이거 최강의 로봇이라길래 그냥 핵무기 정도만 쓰나 싶었는데 우주로 그냥 통채로 날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음. 이게 벌써부터도 엄청 오래된 작품이 들, 들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상상력이 엄청나게 대단한 걸 보면 <웃음> 맞아, 진짜 맞아.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아 네, 이 랭킹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의,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설정놀이를 즐기는 것도 애니메이션의 감상의 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컨텐츠들의 백그라운드 설정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정말 좋은 얘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주는 가수 공사원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치, 음치.